이런거 그래 갖고. 아, 아니, 엄마가 무시 거. 이거 가고 나는 이거. 이거 먹나 이거 나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나이나나 <목소리> 아니 엄마 이거 먹을 때고 이거 먹을 때이거 이거 개 하고 같 아니 아 이거 하도 아니. 그래 그러니까요 거 이거 맛있겠다 <목소리> 거 요거 하나 하나개 엄마 먹을 저, 저 있잖아 아 싸는 계산은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 돈 내서를 올리는 얻고 없으면 못 봐야 된다 그래 한개삼0 원이니까 그리고 보고 하나 새우 새우 있네 새우 아 그럼 요거 응 그렇지 이거 가리비 아이가 어, 그럼 어, 가리비다 뭐? 그럼 먹어 먹 어려 나예 그래? 그렇게 appy 어. 가왜 이래 짜고 그래도 있네. 나는 학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는. 그래, 이것도 먹고 싶다며. 그 동영상 보고. 야, 다 먹고 싶다, 이 치가. <웃음> 모르겠어. 일단, 사람이 먹어서 괜찮은 거야. 괜찮 어. 볼래 엄마? 물 어, 하나 먹어 볼래? 우선 이 먹고 또모라지물먹참치때 음. 음. 아, 네. 사진 찍아나 응 음. 이걸로도 찍어 이건 음. 뭐지? 오늘 일본 요구 파는 전주가 열라 불친자랬어요 진짜 얼굴이가 와 무섭더라 진짜 말은 못붙이겠더라 오늘 찍으려니까 t h a 땡큐 you. <웃음> 다시 또 뒤돌아서 더라이 <혹시> 지금 이름 많은데. <웃음> 이게 마지막 집에서 한거 아이가? 응, 인상도. 비 맞아? 캐비어 좋겠어. 몰라? 아니, 하여튼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 뭔 아리야. 맞아. 오아내비유에아는것 같아. 근데 물론 아리 작고 어슬은 비리게 맞잖아. 아리 좀 그렇지 않아. 좀 드셔. 근데 아리는 좀 비리다 맞아. 음, 소금거 이게 왜 와있어? 언니, 응. 아, 언니, 뭐. 아, 언니, 응. 언니 먹어 언니. 응. 응. 아 언니 먹 언니 언니 알았다 이게 염장이라는거야? 아센이게 참치 만집이 응. 참치 진짜. 이렇게 막좀 이렇게 붙은 살 그냥 이렇게 물건해 응. 가지고좀 싸게 파는 거것 이거 <웃음> 이거는 뭐어 저 때. 엄마 어? 먹어라. 마마 아마, 아마, 아마, 마 아마, 아마, 아마, 아마, 원. 마 아마, 아마, 아마, 아마, 아아 가지고 고교할 정도는 아니다.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르겠지. 어 맛있다.